Bye. <music>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어, 자, 이번 시간은 어, 제가 자주 쓰는 콤보 강좌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사실, 음, 기초 기술에는, 기초 기술 강좌할 때는 콤보를 강제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까지 발리동물 돌리면서 내가 써워내때딱 뭐라 그래. 그 기초 기술로만 돼 있는 콤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어, 최소한, 초급 기술부터 어, 콤보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초 기술에 콤보 강좌 하나쯤 있으면 괜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최대한 머리에서 쥐어짜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콤보는 사실 제가 자주 쓰긴 써요 그데 자기 쓰긴 쓰인데 이제 아, 주위에 있는 약간 중국, 고급 뭐 이런 어려운 친구들을 다싹다뺀 다음에 기초 기술만 남겨둔 뭐 그런 콤보라고 생각 아무튼간에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일단 그냥 막말로 말하면 이이 이 콤보는 그냥 패닝을 한 다음에 아 다시 패닝을 한 다음에 아이스픽 스피을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별거 없는 게 응용이 정말 잘 됩니다. 여러, 뭐 여러 가지 패닝을 같이 섞어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패닝하고 초코 패닝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던 거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자주 쓰고요. 아니면 이렇게 초코 패닝하고 이렇게 아이스픽 패닝이라고 어, 지금 감별은 없을 텐데. 내가 나중에 추후에 보급강좌를 떠올릴게요 아이스픽패닝 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패닝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홍보를 하다가 아 지금 여러분은 기출기술만 보고 있는 기출기술 정도만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기출기술만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로 뭐 호라이즌탈을 했다가 뭐 패닝도 했다가 뭐 호라이즌탈도 계속 하다가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할때 이렇게 마무리를 멋있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이템을 돌리다가 아 뭔가 심심한걸 할때 콤보가 심심한걸 할때 이렇게 중간에 넣어줄수도 있고 굉장히 응용이 잘될수 있는 그런 콤보이기 때문에 아 한번 강조를 보도록할거예요 하여간 아, 이거는 간단한 콤보에 대한 소개였고요음 그래요 이제 콤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렵지 않아요 여태까지 내가 올린 기초기술들만 잘 익혔다면 어렵지 않을, 절대 어렵지 않을 기술입니다. 일단 먼저 아, 패닝을 하셔야 되는데요. 패닝이 우리가, 내가 강조했던 패닝 이거 있죠? 네, 이건데 네, 패닝 강좌 때 말씀 드렸나? 뭐 패닝을 사실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다기보다 이렇게 해 자주 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어, 그때도 약간 대충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패닝, 똑같아요. 뭐, 리버스 오레진탈로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시작, 아무튼, 편안들 하세요. 일단, 이 자세에서,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블레이드랑, 아, 어, 핸들이,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돌아갈 건데, 근데 이게, 한 번에 힘을 줘서 빡 돌리는 거예요. 스파이 오프닝 하듯이. 스파이 오프닝이 이제, 엄지랑 검지랑 스냅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세게, 이렇게. 한 번에. 스파이 오프닝을 좀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이거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냅을 이용한 겁니다.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패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응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야. 패닝을 해줍니다. 패닝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아이스픽 스피인. 아이스픽 스피인. 을 바로, 그,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약간 뭐랄까 손목에 웨이브를 통해서 좀 돌아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패닝으로 해서 호라이즌탈 한번한 자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검지랑 엄지랑 여기 핸들 끝쪽 약간 끝쪽을 잡아주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젖혀주세요 스피스피는 똑같아요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완전 어 뭐야 오른손으로 세이프 핸들을 다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약간 손, 손목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서 올려주면서 약간 이렇게 돌려줄수 있는 거죠 다시 손목을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다시 접어주는 겁니다 약간 그리고 백핸드 스크류 드라이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백핸드 스크류 드라이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패닝 해주시고 아이스픽스핀 하면 되는 거예요 젖혀 주신 다음에 근데 약간 이게 그냥 아이스픽스핀을 강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되게 멋쩍게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손목의 웨이브를 더 사용해 주셔서 뭔가 더 멋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몇번 하면 답이올거예요 이렇게 하고 허라이닝탈한번한힘조해준 다음에 내려주시면서 잡아요 잡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아, 뭐야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그 손등이 위로 가게 이런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손바닥이 보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림을 용에서 잠깐 접고, 그리고 그대로 바로 백스를, 어,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네. 이런 공부예요. 뭐, 어, 몇번 하시면, 바로 감이 잡힐 겁니다. 슬로, 어, 내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 슬로모션을 우 계속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보시, 따라해보시는 것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되게, 아, 어, 그래요. 어, 별거 없어요. 그냥 페이닝하고 아이스크림 한 건데, 용이 되게 많이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고급 기술 같은 것도 너무 멋있고 뭐 중간 중간에 심심할 때 그러니까 심심한다는말은 약간 뭐랄까 어, 콤보가 되게 단조로울 때 이렇게 한 번씩 역수 잡위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백그립 됐다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 심심할 때 넣어도 좋고 그리고 말이죠 어, 여러분이 약간 그럴 거예요 제가 저도 초급자 때 그랬는데 뭐랄까 어 아는 기술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냥 어려운 기술만 때려박으면 다 멋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초기술, 초급기술, 중급기술, 고급기술 전부 다 어, 부드럽게 다 콤보에 때려박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잘 녹이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기초기술도 콤보에다가 잘 녹여넣을 수 있도록 이런 콤보도 알아두면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걸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